안녕하세요 호주알비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좀 색다른 요리를 해 먹어 보겠습니다 감자하고 작은 양파 토마토 그 다음에 채스로는 양배추 자 우선 감자를 얇게 썰어 주고요 양파도 잘게 썰어줍니다 그 다음 토마토도 잘게 썰어 줄 거고요 토마토가 아주 싱싱하고 맛, 맛있게 생겼네요 자 이렇게 하면 재료 준비는 어, 됐어요 자 맛있게 완성이 됐습니다. 여러분 궁금하시죠? 맛이 어떤지 이 냄새가 과연 어떨지 시간 나시면 드셔보시길 추천합니다. 정말 맛있습니다. 토마토, 감자, 치즈, 양파 궁금하시죠? 자 제가 먹어보겠습니다. 이맛 한번 드셔보시면 빠질겁니다. 특히 매운거 좋아하시는 분들 강추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